장예림 환영합니다! 라고 써있네 어, 장예림 환영합니다? 어. 왜, 왜 환영해? 너무 오는게 반가워서 잘 왔다고 환영하는거야 와 진짜 잘했네 <웃음> 와, 여기 엄마가 너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여기가 돼서 너무 좋아 엄마는 세리야, 유치원 어땠어? 누가 좋았어? 유치원. 노는 게. 노는 게 재밌어 보이지? 선생님도 좋아 보이고, 그치? 응, 응, 응, 응, 응. <웃음> 어, 해리야, 안녕, 안녕, 안녕. 세리야, 안녕. 안녕히 가세요. 연습해보자. 해봐. 안녕하세요 이봐 <웃음> 안녕하세요 울린다 <웃음> 너무 울린다 무슨 노래 부를거야? 어, 꼼 3마리 오오오! 오오! 오오! 오오! 오오! 오오! 오오! 오오! 오오! 오오! 맛있어? 이번엔 뭐 불러? 메리코 메리코? 메리코? 안 나오니? <웃음> 이렇게, 니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아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게 이렇게, 고장나서 그런거 같아 혜리 해리, 해리 엄청 잘했어 100점, 100점? 어 혜리 100점이야 근데 고장난거 같아 저게 고장난것 같아? 음, 저게 고장 나서 그런 것 같아. 고장 난... 응 저게 고장나서 그런거 같아 고장난 응. 같아 이번에 뭐, 볼까? 뭐 아... 부를까? 뭐 아... 부를까? 곰 3마리 크게 하자 이제 곰 3마리? 어. 곰 3마리 아까 했잖아 다른거 새로운거 해보자 어? 아기, 사마, 티어, 아기, 드레 드레 아, 알았어. 아기, 사 사과. 아기, 어떻게 할게? 아, 뭐? 응? 아기, 사 아기, 아기, 사마, 아기, 사알 아기, 아기, 사아 아기, 상 아기, 사마, 아 아기, 아기, 상 아기, 사마, 아기, 사마, 왜 아기, 사마, 어, 왜? 왜아 아기, 사아 잘 불렀다 그렇지 박수! 박수! 모르겠어요 서, 최고 높이 뛰어봐 하나 둘셋 최고. 박수! 모아야 돼, 해리 박수! 길을 박 모아. 수박이렇모아아 길을 박수! 모아서. <웃음>